아이고 아이 아이고 자, 우리 엄청 큰게 꼈다고요? 아이고 자우리눈이 엄청 큰게 꼈다고요? 눈콥 이거 눈콥 꼈잖아 아이고야 윤디올라슬디 아, 해, 어, 어디가? 여기 올라와, 내려가요. 띤디 밥 먹을 거야. 괜찮아. 이쪽서, 이쪽서, 이쪽서, 쵸. 어, 어키야. 귀, 귀, 귀. 브랜드 귀. 엄마? 엄마? 엄마 차오스. 엄마 차오스. 서서히 올라간다. <웃음> 엄마 차오스. 오메가, 오메가. 오케이. 오메가? 오메가? 오메가, 오메가. 공이지, 이리... 언니가 공 샀지 별로야. 자, 응. 음 <웃음> 해. 이제 안해 이제 안해 싫어 안할래 안해 안해 아, 싫어? 싫어 안해 네쟤디 앉아 오귀여아 안돼 안돼 아 안돼 기다려 아 귀여워 귀엽지 만 귀여워 일로 일 브랜드 기다려야 돼 잠깐만 한번만요 아니 기다려요 브랜드 기다려 한번만요 브랜디 한번만 어, 잠깐만 찍을라 그랬는데 <웃음> 아미쳤 <미쳐>. 어제 <웃음> 먹고 먹어 어제 먹고 먹어 It'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It's your birthday